폴리그스의 미래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1년 6월 예언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서웅바울루 인근의 발리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유명한 예언가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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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홍수가 발생하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발리에서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무시라와에서는 5월 27일 247채의 가옥이 홍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5월 30일 남부 코타바도에서는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본과 필리핀의 여러 항만들을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13일 센타인근에서는 인근의 북태평양에서는 6.0의 지진이 발생했고 5월 20일 베트남 꼰똠에서는 4.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강력한 폭풍, 혼수, 산사태가 희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홍수 커피값이 솟고 있다고 한국에서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위기는 은행, 통신, 산업 분야를 강타하며 인도,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벨라루스의 항공기 강제 착륙 그리고 여성 사례 등으로 유럽에서는 시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아프가리에서는 폭력이 발생하고 위기상황은 이슬람신자와 공공빌딩을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8일, 카불의 학교에서는 테러로 68명이 사망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태국, 인도, 라오스, 대한민국 등을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있었고, 강우와 홍수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5월에 17일간이나 비가 내렸지만 비가 개면 30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지진이 중심부와 주변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26일 화련한 인근에서는 4.9의 강진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7명이 사망하고 빌딩과 공공장소에 대한 공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30일 플로리다에서는 총기사고로 20여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총기 미수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6.0의 강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30일 알래스카의 피시홉 인근에는 정말로 6.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 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11일 하바스는 이스라엘에 로켓포 천여화를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방을 하였고 공습으로 맞서서 사망자는 225명이 발생하였고 수천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이 분출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의 시나붕 화산은 폭발상태이며 5월 26일 화산 인근에서는 4.9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우와 홍수가 미얀마, 일본, 한국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올해는 1 7이나 비가 왔는데요. 주변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절에 많은 시위가 전개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프랑스만 300개 이상의 시위가 발생했고 한국민노총도 여의도에서 100여명 이상이 시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토네이도가 미국을 강타하여 파괴와 희생자를 야기 한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강풍과 홍수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등의 큰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5월 3일 무려 미국에서는 61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하였고 캘리포니아 인근의 체리우드에서는 5월 25일까지 수만 에이크를 태우는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풍과 폭우가 마카오 등을 항타하며 파괴와 사망자를 야기 한다.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6월 4일 예정된 천안문 사태 추모시위를 사전에 봉쇄하겠 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네팔을 강타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 그리고 강풍과 폭우, 홍수가 일부 지역에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18일 네팔의 남중에서는 5.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통제 실패로 소요사태가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 그리고 홍수, 폭우, 열차 사고, 지진으로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33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요가를 하면 건강할 수 있다는 요가 지도자에 대한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와 스리랑카의 홍수가 강타하여 며 강풍이 수도의 일부 지역을 파괴시키고 열풍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5월 15일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는 폭우로 3명이 사망하고 이재민은 1 0 0 0명이나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실업과 경제 문제가 일부 지역을 절망에 빠뜨린다는 예언도 있었는데요. 5월 12일 태역 장성들이 바이든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공개서안을 발송하였습니다. 예, 바이든은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그 결과를 밝히기로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는 폭염과 폭우 그리고 홍수가 희생자와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시라와 지역에서는 247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하여 사망자와 이재민을 발생시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27일 태풍 초유안는 8명을 사망시키고 수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진이 파키스탄 수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14일 볼로야티 칼로스에서는 5.2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스찬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바이러스가 발생할 지 궁금했는데요. 영국변이와 인도변이가 결합한 베트남 변이가 발생하였고 이 바이러스 는 중국으로 선파되어 5월 30일 광저우 등이 폐쇄되는 조치에 처하, 처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암살자가 5명을 사살한다는 예언이 있었고 국가 주요문제에 대한 시위가 확산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여행의 자유가 찾아온 미국에서는 5월 20일 뉴저지에서만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세의 날인 5월 17일 부자정세에 대한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UA에서는 테러로 세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며 공항에서는 테러가 발생하고 호텔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지만 u a e 는큰 피해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으로 AP와 아 알자지라의 사무소가 파괴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산이 분출하여 지역 주민을 공포에 떨게 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6일 가고시마의 사쿠라시마가 분출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화산은 여러분 방문했는데요. 평소에서는 회색연기만 크게 내 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댐이 위험에 빠지고 회사나 감독기관의 밀약 그리고 부적절한 법직행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는 무려 20일이나 연속적으로 비가 내려서 산사 댐이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패단속에도 중국은 스페인을 제치고 쿠파, 쿠바산 고급 담배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피해가 커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13일에는 동해안에 냉수대가 형성되어 어린 오징어들이 떼죽음을 당하였고 대만은 56년 만에 지속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대만은 농사는 망하더라도 반도체 공장 tsmc는 먼저 살리겠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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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은 기금과 내부 문제 그리고 스캔들로 많은 국민들이 붕괴하고 폭탄 공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에서는 폭탄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인도에서는 큰 시위가 있으며 정치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그리고 폭우와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저는 인도의 암다바드에서 공작을 설립했는데요. 우리나라에대한뉴스처럼 구자라트와 모디 총리에 대한 홍보 영상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통제 실패로 모디 총리의 인기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중국에 접근한다고 합니다. 5월에는 태풍 초이안이 필리핀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강풍을 동반하고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터키에서는 갈등과 갈등이 시위와 갈등을 야기하며 폭탄 공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 폭발로 사상자가 발생하며 자카르타에는 폭우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며 강력한 지진이 인도네시아를 강타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호텔에 투숙할 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만과 홍콩에서는 폭우가 발생하여 몇 특정 지역에는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대만의 가뭄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폭우와 홍수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하며 유명한 인사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심한 가뭄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미얀마 스리안카를 강타하고 저수지에 물이 부족해지며 작물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만은 태풍이 안아서 가뭄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공격과 폭발 이 미국을 강타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도와 네팔에서는 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보잉 737 조종법 등 다양한 항공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팔의 한 공항에서는 활주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급선회하여 착륙하는 공항도 있습니다. 물론 30여 명만 이 공항에 착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는 폭염과 폭우가 산사태와 홍수를 야기하며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부 지역은 가뭄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갈등과 공격으로 긴장이 강화되며 폭우와 태풍이 국가를 강타한다고 합니다. 몬순은 일반적으로 폭우로 폭염을 잠재우지만 인도의 남부 해안에서는 파괴적인 형태로 몬순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인도의 북부지역에서는 폭염이 찾아오고 기온은 50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인도의 암다바드에 공장을 건립했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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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연구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